음? 이름을 아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그래도 내 눈으로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용건은 뭔지 알겠군 지상에 가득 찬 불쾌한 영압이 말없이 외치고 있다 그럼 얘기가 빠르겠군 특히 전력 중 하나인 아이젠 소스케 내 휘하로 들어오너라 퀸시의 왕이 날 반댄 라이히로 받아들이겠다는 건가? 서울 소사이티의 멸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린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거절한다 뭐?